징겨은 로블록스 자 오늘은 저희가 슈퍼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주먹을 단련하러 온 수련생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주먹만큼은 정말 강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오늘 수련해볼 거야 자 일로 와자 여기 와서 이 벽을 쳐보도록 해 흡! 으어. 흡! 으어. 흡! 흡! 흡! 자 이렇게 벽을 부셔서 우리가 점점 강해지는거지 이거 꼭 먹도록 해그 다음에 나중에는 슈퍼 주먹이 될수 있어 촤악 촤악 촤악 어 강해졌어 조금 아, 일단 우리 각자 키운 다음에 누구 주먹이 엄청 강한지 내기해보도록 하자 알았어. 와 좋아, 좋아 일단은 여러분들 빠... 어? 나 벽이 좀 많이 파 있는데 요 아까랑 좀 다르게? 오? 어? 좀 강해졌는데? 야, 랭크업! 랭크업 했더니 다음 단계로 와줬습니다 이번에는 초원 벽을 부시는 거구만 얘들아 랭크업 했어? 오. 어, 야이 초원 벽 부시니까 안 부셔지는데 이거? 야 이렇게 흙이 단단합니다 아 진짜 안 부셔지네? 안 되겠다 빠른 은2니로가되이 위해서 니그레이드거 아니에요? 어? 어, 어. 오, 이거 아니에니다요 이거 아니에 이거 아에요니요아 이거 아에이아에요 이거 어 이거 아니에요? 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아아아아에아아 다음 단계로 가야지 다음 단계는 이땅 끝에 있어 핫 다음 단계 야 다음 단계 야 벽돌 와 소름 아 이거 진짜 안 깨져 진짜 헉야 어? 이거 야 숨진도 안가 이거 <웃음> 어, 안 깨져 야 이게 뭐야 헉헉헉 어? 어? 이럴때는 현질의 파워를 빌리는 겁니다 10배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10배? 어좀 강해지는 느낌 어 금방금방 오르는데? 야 나중에 우리 멋있다. 멋진 히어로가 되면은 성공한 히어로가 되면은 아, 우리 잊지 않기다? 응. 알았어 세상을 어. 구하는데 서로가 서로가 필요해주면 바로바로 바로 와주는 거야 우리 어벤져스가 되는 거지 어셈블하는 거지 너네 히어로네임 뭔데? <웃음> 아나 나는 어 그거야. 음 진짜 잘생긴 배우 누구 있지? 어 나는 나는 토르 하려고 토르 토르 멋있잖아. 어 그래? 그럼 난 캡틴 아메리카 할래. 너그 어, 너는 뭐야? 내가 왜1등이지 너가 너가 캡틴 아메 아메리 그거라고? 내가 캡틴 아메리카노야. 아메리카노? 그래, 너 커피가 좀 어울려 미호야 너는 뭔데? 어? 야! 나랭커오피톤이좀 히어로 같은 모습을 얻었어 망토를 얻었다고 맞아, 맞아 나도야 망토 생겼어 야 근데 이거 안 부셔지는데? 아 진짜 딴딴한데? 야 미호는 오. 뭐야? 히어로 네임 나는 <웃음> 곤류견주 여하님 울라라 울라 울라쇼 김치퐁 채채퐁 야야 누가 봐도, 어허? <웃음> 아니야, 그거 하자! 뭐? 미오는 피자 나라 사막이 공주하자! <웃음> 뭐야, 그거? <웃음> 나 왕사막이야? 왕사막이다! 아, 그래도 좀 멋있어야지! 그러면은, 그. 어, 뭐야, 뭐야, 오! 랭크업? 벌써, 와! 나 이제 망 뒤에 서 색깔이! 나 번개인가봐, 번개! 아, 토르와 어울리는 번개를 얻었습니다. 뭐야. 안되겠다 이거 한번더 질러야겠다 이번엔 뭐? 100, 100배 구매하도현재현재 현지, 용사야 이 정도면 얘나내돈 많이 쓰면 세지는 거였어 <웃음> 나라를 지키려면 돈이 많아야 돼 원래 흡 자본주의의 쩌든 히어로 용사다 자본주의 용사 오케이 현지 장전 현지 200배 오! 500 로복스! 결제 완료! 오! 이제 레벨로 파겠지 이제? 이 정도면? 200배니까? 다음 단계 나왔나? 나 랭크업이 안 되네? 여기서 이제? 한만에 영명아 제... 그.. 어! 그만 쓰죠좋 얘들아! 어? 나 어? 어? 환생했어! 어? 환생? 어, 환생했는데 레벨 1단계로다 돌아왔단 말이야 근데 보여? 이이 이 사이타마 같은 모습이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다. 한번 싸볼까? 어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놀람> 우와! 우라우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우와! 불 <놀람> 생겼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여기서 한번더 환생하면 진짜 강해지겠지? 오케이. 튀어보자. 좋았어. 야, 얘들아, 이제 월드 1단계로 와. 월드 1단계 와서 누가 더 강한지 이제 내기를 해볼 거야. <웃음> 월드 1로. <웃음> 계 내기하기 싫어. 아, 월드 싫어. 1로. 월드 1로 빨리 오세요. 싫어. 자, 이번에 내기 안 할래. 아, 아 빨리 와봐. 월드 1로. 너 우리 죽일 거잖아. 아, 안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우리, 우린 그런 스킬 없어. 아, 빨리 와봐. 월드일러 어, 리아 왔네? 리아야. 미호는? 미호 저기 있다. 야, 그 스피드로 되겠어? 자, 미호야. 너부터 이 벽에다 쏴보도록 해. 오? 미호 강한데? 오? 어? 어? 미호 데미지, 어, 어 다, 다시 벽한테. 얼마나 파 있는지 내기하는 거야. 아, 아! 아, 나한테 쏘면 죽어. 벽에한테 쏴. 리아 차례. 리아 하면 벽에다가 주먹질. 대치 어? 취! 오! 취야! 오, 취야! 오. 취야! 우와! 오, 오 리어 강한데? 오, 야, 애들아, 나한테 와봐. 내 주먹 파워 보여줄게. 자, 봐, 우리 집을 난다니까. 최돼 아니야, 이 벽에다 쏠 거야. 자, 이 벽이 얼마나 파이는지 봐봐. 하나, 둘, 셋. <웃음> 이 정도 는 돼야지, 애들아. <웃음> 도망쳐. 뭘 봐? <멀봐. 우와! 웃음>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리야 어딜 가! 야, <웃음> 야 이거 원펀맨인데? 야 우리 숨자! 숨어! 스테이지를 야, 이동해! 스테이지 우리 이동하자! 어디로 갈 건데? 우리 4로 이동하자, 4! 숨어! 내가 10초 될게10 9 8 7, 6, 5, 돼! 찾는다! 꼭꼭 숨어라! 얘들아, 어디 있어? 여 응. 여긴 없네. 여기 있나? <웃음> 여기도 없네. 그 <그럼> 여기 있을까? <웃음> <오> <웃음> 생각 보다 잘 숨었는 걸? <웃음> 어디는 아! <웃음> 미야 잡았다. 잡혔다. 와, 주먹 한 방에 다 파이는 것 봐. 우와.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면 뭐, 최강의 히어로 아닌가요? 현질, 현질 용사가 되었습니다. 주목 한 방에, 빵! 해결, 끝! <웃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저도 끝단계, 이 사막으로 가면, 안 파요. <웃음> 게임이 돼, 게임이. 이렇게 귀여워져버려. 자어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